그리고 이번에 어, 오른쪽 어, 발도 한번 시켜내볼게요 저좀평범인것 같은데 어? 근데 군대 가져왔어요 m i 인가요아니 안녕하세요 꿈디부부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운동을 조금만 해도 발바닥이 불편하다고 했던 남편을 위해 정확하게 체크도 해보고 또 발바닥 아치 깔창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엑스바디 쇼룸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예약한 시간에 도착하자마자 발바닥을 스캔했고요또 정밀 진단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체험해본 아치파인더 제품은 와디즈 클라운드 펀딩으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3주동안 소비자들에게 오픈이 되었다고 하네요 슈퍼얼리버드와 또 얼리버드로 구매 시 26%에서 무려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경향성만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압력이 눌린 부분이에요. 그 봤을 때이 중간에 있는 아치 요 부분이 조금 아래로 많이 눌려있죠 여기 보시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걸을 때 이렇게 아치가 아래로 눌려지는 상태로 계속해서 보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발바닥 안쪽에 있는 근육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걸었을 때 발바닥도 아프고 또발 뒤꿈치도 아프고 또 올라가서 이제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은 종아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아리 다리 통증까지 느끼실 수가 있어요 발은 신체 전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무릎도 돌아가고 골반도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빠질 수 있고요. 어깨도 점점 라운드 숄더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정확하게 아치를 바로 잡아주면 신체 전체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원리로 저희는 정확한 아치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지금 압력이 다르다. 전체적으로 왼쪽에서 많이 쏠려있어요. 하얀색 부분이 왼쪽이 더 많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발 봤을 때는 발가락에 다섯 개 발가락에 고르게 안내를 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되면 균형이 잘안 맞을 수가 있는데 같이 서포트 착용하면은 안정화 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서서 선생님, 몸에 힘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발발 발 바닥에 이렇게 꼼짝 없는 거. 이번에는 여기에 발 뒤꿈치를 딱 맞춰서. 하다행다르 <목소리> 음 <목소리> 음 아까 착용하기 전이랑 후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제 균형 테스트를 했을 때좀 달라지는 것들 <목소리> 신발은 그냥 일반 운동화에 착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신을 때 이제 발 앞쪽에 있는 끈만 풀어주시고 발목만 잘, 잘 묶어주시면 저 운동 많이 하면은 <목소리> 여기 아치가 쥐도 잘 나고 네.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이게 도움이 돼요? 그쵸 아무래도 발바닥이 아픈 이유가 결국엔 아치가 무너진 경우에 발바닥 안쪽에 있는 근육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 아. 때문에 발바닥도 아프고 발 뒤꿈치가 아픈건데 요거를 착용하게 되면 은이 아치도 채워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 압력의 분포를 고르게 분산시켜줘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면은 발에 느껴지는 그런 불편감들도 많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운동할때 느껴지는 발, 이런 아픈 것들도 조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치열교정도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이제 아프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쨌든 발을 받쳐주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착용하면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면 바로 제거해주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몸이 괜찮아졌을 때 다시 착용을 해주시면 되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착용 시간을 늘려주시고 이제 한세달 정도 지났을 때는 일상생활 중에 착용해도 몸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지속적으로 쭉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막 운동할 때쉬는일은 아닌거죠? 네, 이거는 일상생활 데일리용으로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경도가 있다 보니까 고강도 운동이나 러닝 혹은 등산할 때 착용하시면 조금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닝용으로 연약을 원하시면 이수부는술로 착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훨씬 이제 이렇게 제이 손으로 했을 때 이렇게 네,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처음에 아치 서포트부터 착용하시기에는 조금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서포트 인솔로 먼저 적응 단계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경도가 좀더 있는 이 아치 서포트를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자거에자꾸 따로 있나요? 아발 사이즈 있고 발 사이즈랑 아치 사이즈가 달라서 발 사이즈가 같아도 아치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 <목소리가> 네, 네 근데... 들어갈 <목소리가> 이것같느낌앞